MBC 플러스 바른 마음 바른 몸 생활체육 캠페인 나의 한계와 마주한 그 순간 그리고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은 모두 바른 마음 바른 몸 생활체육에서 시작됩니다이 캠페인은 대한검도회와 MBC 플러스가 함께합니다